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당연하겠지만은, 상권정보시, 그, 어, 경기도 상권영향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네이버에서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나와요. 상정보 어, 상권영향정보서비스. 이렇게 경기도 걸 검색하면, 경기도 상권영향정보서비스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안 나오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그리고 어, 사이트 여기 있네. <웃음> 밑에 아래쪽에 있네. 아래쪽에 첫판 앞쪽에 안 보이네. 앞쪽에. 그죠? 앞부분 쪽에안 보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야 그죠? 좀 아래쪽에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요렇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그죠? 여러분, 첫화면안 보여 제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경기도 상권 영양 정보 서비스라고 검색하면 구글에서는 제일 첫첫 첫 화면에 이렇게 사이트가 접속이된게 보여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그래서 검색할 때 구글에서 잘 나오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이버에서 잘 나오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군데 다 이렇게 체크 왔다갔다 하면서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들어가면 그럼 똑같이 이런 플랫폼이 나오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저도 이전에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또 가입하라 고 새로 가입했는데, 일단, 자, 보세요. 당연하겠지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그죠? 로그인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그래서 저처럼 미리 회원가입을 해놓으신 분들은 그냥 아이디 비번 입력하시고 바로 로그인하면 되고,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 나중에라도, 아까 제가 사전에 가입하라고 사이트 띄워놨는데, 사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을 쓰시고요 사전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잠깐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음, 의외로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찾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고 제 설명만 들어도 나중에 혼자서 천천히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미리 로그인 하신 분들은 같이 해보고, 안 되신 분들은 일단 보세요, 화면을. 아, 보세요, 자. 네. 자, 그럼 화면을 보셔서 지금 해볼게요. 자, 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을 눌러야 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분석해라될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눌러야 되는 화면은, 여기 예쁘신 여자분이 보이시는, 오, 오, 오른쪽 보이세요? 여기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 보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음. 예비 창업자 자영업자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용이 있고, 장업, 자영업자용이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영업자용을요. 물론, 나는 이제 아직, 실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시면 예비 창업자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자영업자용을 분석하면 여기는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예비 창업자는. 그래서 굳이 어 예비 창업자용을 분석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구분을 해놨는지 저도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일단, 어, 어 제가 봐서는 여기 트렌드 분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나와요. 어쨌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예비 창업자원부터 그냥 순서대로 4개를 그냥 눌러서 쫙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는 여러분, 이거 없어요. 눌러도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눌러도 그냥 정보 보는 거에 정보 보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있죠.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여기, 여기를 눌러야 나와요, 여기를. 눌러 나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업종 트렌드 분석 볼까요, 업종 트렌드?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업종을 분석하고 싶냐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 당연히 어 어디를 어떤 업종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뭐 <웃음> 부동산 서, 부동산이 있나? <웃음> 서비스. 그죠? 이 경기도는 부동산 쪽 서비스를 아마 안해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일단 여기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뭐 치킨집. 그러면. 그죠? 치킨집 해 가지고 여기 선택 업종으로 트렌드 분석 보이세요? 아래쪽에? 네. 이거 눌러 볼게요. 동시에 두세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하면 그냥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뭐 특별한거 없어요 점포가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이해되시겠어요? 거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에요 여러분 특별한거 없어요 이렇게 보는거예요 치킨집 트렌드, 어, 트렌드 업종 분석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한식점, 그죠? 한식점 트렌드 분석하면 또 한식점도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트렌드, 그니까, 그냥 간단한 트렌드 분석하는 게 있죠? 요걸 할수 있는 코너가 여기 트렌드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상권, 선택업종으로 상권 찾기 보이세요? 네, 요거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이는 전체랑, 이 외식업, 서비스업, 도서업 이게 합쳐서, 55개 분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전체를 보면 끝이에요 그냥 전체를 보시면 자, 그러면 어, 제일 먼저 당연히 이제 지역 선택하는게나요 라 지역 그죠? 지역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 어디를 어디를 보고 싶으냐 라고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나는 경기도 만약에 수원시다 수원시로 이동을 하고 업종은 치킨집에 정해져 있죠 그죠?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누르면 어 바꿀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눌러서 내가 추가하고 바꾸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당연하겠지만 제일 먼저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끝이에요 여러분 없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지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사용자 중심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개발자 중심으로 만드느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여기는 사용자 중심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써봐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어렵게 자 그래서 일단 지도를 확대합니다 <웃음> 확대한 다음에 내가 분석하고 치킨집 있죠 치킨집 분석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딱 클릭해요 여기다 치킨집 한번 해볼까 세무서 앞에 이해되시겠어요? 또 클릭을 해요 음, 안나오나? 제가 볼게요 네, 인식 치킨 네 적용하고 음 안나오네요 어? 이상한데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아마 이게 아까 트렌드라든지 위치 찾는 것 밖에 우리가 저기 예비 창업자용으로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예비창업자용으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거기, 우리, 현재, 그, 영업하시는 분들 때 있는 거 있죠? 예비창업자용 말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자영업자용.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를 들어가면 그냥 클릭하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메뉴가 좀 다르네, 약간요. 나올 텐데. 자, 일단, 어, 일단 요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요, 여러분. 여기로 온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왔어요. 어떤 것 때문에 왔냐, 그러면.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 왼쪽, 여기 왼쪽에 메뉴 보이세요? 왼쪽에 메뉴? 여기 여기. 분석 지표라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창업 위험지수 탁 눌렀는데 분석하기 치킨집 창업 위험지수에 여러분 치킨집 딱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안 나와. 여기 법내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면 위험하고 노란색이면 주의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거 눌러도 똑같이 업종 성장선 눌러도 똑같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들 얘가 뭐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 요거는 여러분 왜 안넣냐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이 안된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석 데이터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안나오는거예요안나오는거예요자 여러분 반대로 잘 보세요. 요거 쭉 내려서 제일 밑에 세대수 있죠? 세, 세대수부터 클릭해가지고 분석하기 눌러보세요. 세대수부터 제일 밑에 세대수부터 그러면 요렇게 색깔별로 분석을 해서 나와요. 이렇게요. 즉 세대수가 많은데는 빨간색 세대수가 낮은데는 파란색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거주인구수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수도 분석하기딱 버튼 누르면 거주인구수도 색깔별로 보이고요 유동인구수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색깔별로 보이고요 점포당 매출액도 마찬가지예요 누르게 되면 요렇게 색깔별로 보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회색으로 나오는 거는 입력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웃음>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회색으로 나온 건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아마 언젠가 이제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가 되면 그런 데이터들도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죠? 깔끔하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전체 매출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이렇게 색깔별로 보이죠? 지금 뭐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매, 수원시에서 매출이 높은 데가 여기 보이는 빨간색 요, 요, 요, 요쪽이 매출이 높다고 요쪽이에요 여러분 이쪽 지역들이 매출이 높다라고 이렇게 색깔이 표시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도 쪽에서 상권을 분석할 때 상권을 분석할 때 여기 보이시는 어 여기 보이는 전체 매출, 점포당 매출액, 전체 매출액 보이세요? 이렇게요. 이런 매출액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시장 안정성, 업종 구매력까지만 데이터가 없고요. 상가 밀집, 밀집도부터는 밀집도도 없구나. 점포수부터 있나? 음, 점포수부터는 전, 전포수부터는 아래쪽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요, 여러분. 데이터가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죠?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예비 창업자 말고,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로 할게요, 자영업자.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예비 창업자 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영업자로 바꿀게요, 자영업자. 여러분. 자영업자. 자, 자영업자 누르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 분석한 게또 틀려져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보이시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업종 어떤 업종인지 선택해야 되겠죠. 어, 아까랑 다르게 보자. 그렇죠? 이번에는 뭘 해볼까? 한식점 한식점 해볼까요? 한식점 선택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역을 선택하러 나오죠. 지역 그죠? 위치 그럼 경기도 수원시로 가겠죠 그죠? 수원시 그리고 어, 팔달구 자, 그럼 이러면 보통 번지수를 탁 찍어주면 바로 이동이 탁탁 탁 돼주면 좋은데 이걸 내가 만약에 바, 이렇게 찍잖아요 어, 찍으면 바로 이동되는 찍어서 이렇게 이동이 돼주, 돼주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번지수까지 입력하는 건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찾기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게 좋냐 그러면 이동을 내가 근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근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에 직접 위치를 선택하기라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요걸 체크해요 그 다음에 지도를 이제 확대해서 내가 한식점 하고 싶은데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내가 마우스로 한번 탁 클릭하면 돼요 수원세무소 맞은편에 있는 경기빌딩 보이세요 여기 내가 여기 해볼게요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탁 찍으면 얘가 그 위치가 지정이 돼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지정이 되고 다음 단계 누르고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범위를. 보이세요? 범위? 그래서 반경으로 내가 500m, 800m 그려서 할 거냐?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거냐?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분석 보고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뭘 눌러야 되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 단계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죠? 여기서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 버튼을 탁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분석 리포터가 나와요, 리포터.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상권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게 되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리포터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리포터를요. 그러면 우리가 어, 상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라든지 그쪽에서 데이터 본 것처럼 여기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 돼요? 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어, 경기도 상권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좀 데이터가, 어 좀, 없어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나온다든지, 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약간 오류도 좀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업, 어, 이 업그레이드가 좀더 더, 한 번, 한 단계, 한두 번 정도는 더 돼야, 더 돼야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딱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한식점, 고객 배우지, 뭐, 유동인구 쭉 나왔는데, 제가 또 이거를 그냥 넘어가니까요. 요것만 끝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지금 기본정보 봤어요 기본정보 보이세요 여기 상세정보 보이시죠 이걸 쿡 누르면 또 매출 특성 분석 배우 인구 분석 경정 업종 분석 해가지고 또상세에 또 데이터 또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이해 되시나요 요렇게 마케팅 분석 위치정보까지 해가지고 싹 나온다고요 위치 마케팅 분석은 뭐냐면 이렇게 마케팅 어 남자가 많이 쓰는지 여자가 많이 하는지 언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제하는지 그리고 위치정보는 뭐냐면요 은 위치정보는 전체를 선택하고 위치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 동그라미 친구 안에 있죠? 동그라미 친구 안에 이렇게 업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보여줘요 이렇게 같은 업종들이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리고 <웃음> 이것도 설명을 안하면 <웃음> 전체를 딱 누르고 위치보기를 딱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웃음> 없으면 그래서 저는 안나오는데 <웃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웃음> 어, 모르겠어요 제, 제 입장에서 상당히 간단했는데 이게 IT를 참 약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화살표 아래 버튼 보이세요고요 예, 네. 화살표 아래 버튼을 툭해서 내려야 돼 이렇게 내려 내리면 이게 보여요 다시 이 화살표 위에 버튼 있죠 눌러서 올리면 또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버터를못 찾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성향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해도 상권정보시스템이 제일 잘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나 상권영향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다 보게 되니까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그런 성향이 조금 있긴 있어요 무슨 그런 성향이요 네. 자, 이렇게 어,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이고, 한식점이 렇게많을수가 그죠? 500m 안에 이게 다 식당이에요, 식당. <웃음> 엄청나네, 그죠? 엄청나네,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 위주로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다시 이걸 어, 리셋을 해서, 첫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요. 안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새로고침 있죠 여기 상단에 새로고침을 눌러서 다시 들어가줘야 이렇게 리셋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약간 아직까지 좀 그런적인 측면이 좀 아쉽긴 해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제가 뭘보여을 하냐면 첫 번째 여기 잠깐 보세요 어, 이건 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보셔야 돼요 여기 점포 이력이라는 메뉴 보이세요 이거요 이걸 딱 클릭하면 클릭하고요 약간 확대를 해야 돼요. 조금 확대를 해야 돼요. 점포 이래고 클릭하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나오지, 보이세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점포 있죠? 이 점포 버튼을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 점포에 슈퍼 있다. 폐업했다, 언제. 보이세요, 이렇게? 남수식당이 하다가 개업은 2005년도에 했는데 폐업했다 나오네, 그죠? 수정이네라고 하는 음식점이 지금 2019년도에 개업해가 지금 하, 운영하고 있다고요. 해 건강관이 지금 운영하고,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건물에 어떤 업종들이 지금 있는지 영업하고 있는지, 영업내역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상권정보시스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점포이래 볼수 있고요. 두번째, 아파트는 누르지 마시고, 의미없어요 이건 아파트는요. 의미가 없고, 주요시설도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상권영역 <웃음> 보이세요? 상권영역 보이세요? 여기 누르면 골목상권과 발달상권 두 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수원시 이 동네에서 이해되시겠어요? 클릭을 딱 하면 이 동네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골목상권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동네상권이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희미하게 보이죠? 그럼 보이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웃음> 이게 지금 동네상권이라고 골목상권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발달 상권 보이세요? 음. 발달 상권은 활성화된 상권이게 이렇게 빨간색이지, 빨간색. 요렇게 빨간색. 된게 발달된 상권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요두 개를 체크해보면 경기도에서 약간 골목 상권하고 이해되시겠어요? 동네 상권하고 좀더활성화되 있는 상권을 요걸 가지고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상권역량정보, 그 다음에 유동인구 보이세요? 유동인구를 클릭하면 자 유동인구를 클릭하면 좀 확대해야 돼요. 확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당기, 다니는 길 하고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안 다니는 길을 색깔로 표시를 쭉 해놨어요. 이렇게요. 보이세요? 네. 근데 생각보다 다안 다니는 걸로 나와요. <웃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나? 그죠? 근데 약간 활성화된 상권 쪽으로 조금만 가면 활성화된 상권 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사람이 다니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요 그죠? 좀 확대하면 좀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확대하면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라든지 그, 그, 그, 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좀더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좋다 섞어서 여러 가지를, 서, 상권정보시스템,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경기도 상권영향정보시스템, 이런 것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약간의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 그, 자료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좀더 상세하게 거지하게 그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권, 어, 경기도 상권영향정보 서비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